참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이상해요 내가 정상이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참 이상해 수서 SRT 역에서 일을 한지 벌써 한달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달이 짧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나도 정상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봐도 이상해 그냥 세상은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압니다 아,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 됐죠. 근데,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, 그 당시에도 이상하지만,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상해.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. 내가 이상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걸까? 내가 정상이면 그 사람들도 정상이겠지. 근데 내가 이상하니까?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. 그건가? 아, 뭐 여하튼. 오죽하면 이러겠어요. 그죠? 나 집에 왔는데,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. 오픈을 했어요. 아 갑자기 카메라. 카메라도 아니야. 핸드폰이잖아, 핸드폰. 열심히 도 와플을 막 이렇게 굽고 있었어. 근데 뭐가 이렇게 쑥 들어. 뭘 계속 찍어. 아 집중했어. 나 이렇게 봤지. 어, 를 보지도 않아. 그냥 오로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. 막 찍더라고요. 그럼 저 사람 뭐지? 이렇게 찍는 것도 아니에요. 이렇게 찍는 것도 아니야. 그냥 머리 위에서 나도 유튜버예요. 네. 와 나보다 한 수위야 어쩌지? 남 눈치도 안 보고 난유튜브인줄 알았어 난 맛집 유튜브인줄 알았어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내가 뭘 알겠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자꾸 물어봐요 승질내면 안 되잖아 또 카메라 들고 막 찍으니까 웃으면서 대답해줬지 뭐잘못했다큰칼할라고 요즘 세상에 오는 세상에 아 되게 찝찝해 뭔가 다 털린 기분? 집에 와서 혹시나 하고 뭐 그냥 가게 이름을 쳐봤어 네이버에 쳤더니 그거네 올라와 있어 블로거였어요 무서워 점수로 평가하시는 분이야 블로그를 지금까지 그렇게 찍으셨나봐요 아무런 양해도 없이 그렇게 촬영을 하고 그렇게 올렸네 그리고 점수로 평가를 하네 뭐 나쁜 점수는 아닌데 누군지 알잖아 어떻게 찍어갔는지 알잖아요 그죠 나도 유튜버지만 적당한 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뭐야 그게 응? 찍어도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 가게 들어와서 찍지 아예 내 뒤로 들어와서 찍어도 되냐 그러지 근데 와 그치 어차피 그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팔도 길어 그냥 네 이상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가게 바로 옆에 사물함이 있거든요 돈 넣고 번호 눌러 아니 분명 그게 있어요 근데 짐을 맡겨달래 왜요? 돈이 드니까 뭔 얘기야? 그래요 한발 더 물러서서 맡겨줄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내일 온대요 내 전해달래요 뭔 말이야 내가 이상하니까 그분들이 이상한 거겠죠? 내가 정상이면 그분들이 이해가 될 거야 내가 정상이 아닌 거겠죠? 그렇죠? 내가 이상한가?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 와플 가게가 왜 목포에 없니? 목포에 없죠 왜 목포에 낼 생각 없니?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? 자기가 돈이 많대 응? 어? 어떡하라고?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? 저는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나? 난 돈이 없는데 자기가 이걸 할수 있니? 이거 내게 아닙니다 난 직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? 이런 기회가 없대요 사장이던 대표한테던 빨리 연락을 드리래요 무시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가족들과 맛있는거 사드세요 옆에 있던 여자분은 응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지금